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머플러 코디에도 공식이 있다라는 주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보여드렸던 코디 공식 중에는요. 원피스 코디에도 공식이 있다. 옷 코디에도 공식이 있다. 또한 가방과 신발에도 코디 공식이 있다라는 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 안 보신 분들은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 머플러는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고요. 첫 번째는 멋내기에도 아주 좋고요. 두 번째는 목을 감싸주면 아주 보온 효과도 뛰어나고요. 또한 세 번째는 목 주름을 감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머플러에는 크게 두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요. 단색이 있고 프린트가 있습니다. 이 단색 머플러인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으로 코디가 가능한데요. 첫 번째는 단색의 옷과 코디해보는 겁니다. 이 단색의 옷과 코디를 하게 되면 전체적인 컬러가 통일감이 있어서 아주 단정해 보입니다. 두 번째는 이 체크나 플라워 블레이저나 스트라이프 블레이저와 코디해 보는 건데요. 이옷 안에 들어가 있는 색상에 맞춰서 단색 머플러와 코디를 해보는 겁니다. 이 또한 프린트 머플러가 있는데요. 이 프린트 머플러 안에 들어가 있는 옷 색상과 맞춰서 코디하는 것이 가장 조화롭게 잘 어울립니다. 이 블랙과 이 빨간색의 코디는 굉장히 정열적이고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 지금 일반적인 그 스카프인데요, 이 스카프를 이용을 해서 제가 한번 이 포인트 컬러를 줬을 때그 느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블랙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포인트를 줬을 때그 이미지가 굉장히 강렬하고 굉장히 세련돼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주시고요. 여기에 빨간색, 또한 가방도 이렇게 같이 코디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올리브, 올리브 그린인데요. 굉장히 다크한 올리브 그린입니다. 지 머플러가 일반적인 머플러보다 굉장히 사이즈가 큽니다. 그리고 기장도 길고요. 이거는 저희가 쇼를로도 사용을 해도 되고요. 또한 목도리로도 사용을 해도 됩니다. 제가 안에 입은 거랑 맞춰서 지금 검정색으로 코디를 좀 했습니다. 근데 네, 이 옷에서 제가 이 머플러만 다른 색상으로 좀 변형을 주겠습니다. 이게 지금 검정색 머플러인데요. 이 단색은 단색끼리의 그 머플러랑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자, 이거는 지금 카키인데요 단색의 머플러를 이용했을 때는 굉장히 코디하기가 쉬워요 저희가 날씨가 추우면 이렇게 숄 개념으로 코디를 하셔도 되거든요 라든지 아니면 스트라이프 라든지 꼭 모양 이라든지 이런 옷을 입으셨을 때는요 머플러를 단색으로 하셔야지만 단정하게 보이고요 깨끗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시각적으로 입은 모습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자켓에 지금 검정색과 베이지와 브라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파생될 수 있는 색상을 고르셔서 머플러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단정하게 보이죠? 스트라이프에는 검정색이 들어가고 회색이 들어가고 빨간색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 색상을 이용을 해서 단색의 머플러를 선택하시는 게 굉장히 아름다워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자켓도요. 어두운 색상의 퍼프라고요. 그린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핑크 색상이 들어갔는데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또 맞춰서 단색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깔끔하게 보이죠? 자, 검정색도 제가 한번 매치를 했고요. 이 검정색보다는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그린이 있는데요. 이 그린 머플러로 한번 코디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프 머플러 같은 경우에는 단색의 자켓이 더잘 어울리고 코디하기도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칼라를 이용을 하는 건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단색으로 코디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칼라로 다른 칼라와 다시 한번 코디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프린트 머플러인 경우에는 단색의 옷이랑 코디를 한다는 거 유념해 두십시오 자, 이제 이 머플러 프린트를 이용한 코디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프린트이기 때문에 단색으로 집어넣는 게더 심플하겠죠 이런 컬러는 블랙이라고도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왜냐하면 블랙은 기본이기 때문에 블랙의 단색은 또 기본이기 때문에 블랙하고도 한번 코디를 해보겠습니다 블랙은 아무 색상이랑 잘 어울리겠죠, 프린트가. 네, 여러분 어떻게 잘 보셨나요? 마찬가지로 이 머플러 코디에도 공식이 있다는 그 내용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옷을 잘 입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